네. 여기가 어디에요? 베트남. 리조트에 왔습니다, 저희가. 예스. 저는 리조트 말고 리조트도 좋아하는데요. 아하안 그만하세요. 네. <웃음> 베트남, 베트남이, 그 그러니까 약간, 그, 여, 한국이 영어로 코리아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볼때 코리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베트남은. 근데 베트남이 베트남, 있어. 한국어로 베트남이지만 영어는 미엣남이거든요미엣트남 이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저 혼자서 다 아, 먹을 수 있어요. 거. 이게 베트남의, 자, 초합 같은 그런. 어떤 거? 베트남의 초합 같은. 그런... 오! 맥이 맥이야? 그럼 물이, 맥이 납작하게 생겼는데. 이렇게만 잘라보면 되는 것 같아. 아 어, 먹자. 뱀인 줄알았 <웃음> 진짜 뱀인 줄알 살이 진짜 푸짐하그개들어왔 쌀국스! 베트남 쌀국스! 음식을 접하기 전에, 류의 자세입니다 Yes, 와, 음식이 도착했어요 yeah. kind of 자 이게 투명 투명하지는 않아요 진짜 리얼 <목소리도> <Real 목소리도> 베트남 o o y 요 뒤에 닭고기네 잘 먹겠습니다 n g It's 짜잔! 오늘, 어때요? 한국에서 래국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얼서국에서한국에 한국에서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에서 술을 먹으러 왔어요. 쌀국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쌀국! 하지 못했던 비이것도 넣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 이게 진짜.. 빠바바밤 빠바아 형도 오마이갓! 콩나물? 건강해요. 일단 먹어보시죠. 한번 국물 한번 먹어보시죠. 국물 먹어볼게요. 아무것 되게 싱거울줄 알았는데 한국이랑 어떤가요? 아니 그 좀 촬영하는 게 중요한 게음 장난 아니에요 먹어 진짜 장난 아니다 야로 쌀로, 쌀로, 쌀로, 쌀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쌀로 만들어그니까 미션으로 먹어서 그냥 쌀로 먹어 그러니까 근데 쌀로 만들어왜 투명해? 당이 설명해봐 그거 알죠? 그거는 네. 모르 내가 아니, 안 만들었어 그걸 뭘 하지? 이데 엄청 맛있는 거같이 나와있어 라이스 이거 쓰 먹었어? 이 것도 먹래와 진짜 잘 와 근데 이게 진짜 순식, 순식간 아니데 이게 이게 광고 갑시다 표정을 많이세요 양이 너무 음, 먹어도, 음. 먹어도 먹어도 안 줄을 줄이는 데 없어 살아 있네요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웃음> 대단해요 모은니까 <웃음> <머러니까> 갑자기 뜨겁네 <웃음> 대단해요 원래 뜨거워 갑시다 삼영과 케빈과 함께하돼 베트남 투어 탄입니다. 예스. 개구리 개구리. 우 와! 우와! 사우는 사우는 사우.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고 싶어. 네, 개매야. 아! 안녕하세요. 와. 신짱. 진짜. 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주셨어요. 진짜 <웃음> <웃음> 귀여워도 안에. 신짱. 진짜. 여기 형, 잠깐 여기 한번. 봐봐. 분위기가 <웃음> 여기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내가 보여줄게. 거짓말 좀 하지마요. <웃음> 진짜 나숨 잘해. 진 <웃음> 하기에 나만 못하겠어요. 와. <웃음> 장난 아니다. 진짜 이쁘다. 여기 진짜 이뻐요. 여기. 여기 어딘지는 위치 모르겠는데 꼭 베트남 오시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야? 약간 뭔가 로맨틱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딱 원래 이런 데서 딱 뽀뽀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괜한데 뽀뽀 한번 할까? 아, 괜찮습니다. 아, 어. 하는 걸로 따라괜 주셨네 나 아, 괜찮습니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여기 아, 괜찮다다 강이라서. 그냥 아, 나올 수니다 아, 아, 형찮거니다 아, 괜찮 아, 자 찍어주세요 하나 둘셋 착각. 착각 착각 착각 어 멋있어 멋있어 자얘 관심이 왜 젤리 제가 알렸다니까 제 세를 제가 알렸다고요 그렇다 제가 뭐 이제 무정 못했는데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거라 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은 어, 제가 안 받아쳐줘 어 하나 그런 하나 너놈의 죄가 무엇이냐? 없어요. <recognized> 오늘의 추천곡 트와이스 under 선배님의 댄스 더 나으루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할수 있어. 우와 Na, 아아 <꿈> 너 들어와! 야, 들어와! 들어와 <꿈> <꿈> 우와 귀여워 와우 고양이 있었고 나 개구리 맞다. 봤거든? 개구리? 화장실 개구리를 봤는데 이만해 진짜 장난니지 그래서 근데 개구리 험소개구리 아니야? 근데 개구리 알아? 배문질러주거 잠드는 거? 진짜야어 <웃음> 어, 뭐야? 아 어, 뭐야? 개구리 잡았어 야 개구리 배 한번 문질러 보자 있어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하치지 않아 가만있어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누가 잡았어? 내가 진짜야 어, 이거 이상하죠 안녕 빨리 나가보라 어, 어떻게 잡았대? 황이 이가잘 어, 뛴다 자 갑시다 하나 둘셋 같이 무대를 해야겠죠? 그래 맛있는 밥도 먹고 베트남 국수도 먹고 네 이제 공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웃음> 이분들은 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련을 하고 계신데 지금 몇 개째예요? 500개, 500개, 500개, 500개, 500개, 째0 0개 500개, 500개, 500개, 500개, 500개, 500개, 500개, 500개, 500개, 1 0 0개5 0개 500개, 1 0개5 0개0개0개0개0개 굉장히 더비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를 푸시고 와야 합니다. <웃음> <웃음> <음> <웃음>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그리고 에릭이랑 어제 조식 먹기로 한 거는 네. 어... 네.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네.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지켜봐 주세요. 저는 늦게 왔고 음. 내려왔는데 이미 먹고 있네. 음. 선니가 늦게 왔어요. 저 이미 먹고 있는데. 야, 나 빨리 먹으러. 빨리 빨리 음식 먹 너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하도 늦게 와가지고 일단 저는 먼저 먹고 있는데 역시 아침에 호텔에서 먹는 조식 짱이에요 다, 지금 사람들이 다 힘이 없어요 졸려가지고 <웃음> 너무 맛있어요 이미 다 먹었지만 눈물렛 아이가 오늘 안 먹네 음식을다 먹고 이제 짐을 가지러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현준이한테 현준이가 또 형을 부려먹고 있어요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현준이가 자기 가방을 챙겨달라네요 짐 맞네 음, 여기까지. 1위. 이제 아침 이야기 끝. 바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널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질러보는 애들. 어깨 춤을 빙빙 맴들면서 널 지킬게. 두들두들 뜨는 것도. 가끔 떠나지는 것도. 마냥 좋